파이썬 온스토 측정 센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의 이름은 DHT11이고요. 이번에도 LED와 마찬가지로 GPIO 18번 핀에 온스토 센서 데이터 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아까 LED 같은 경우에는 양극을 꽂아주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양극을 이용하는 핀이 있고 음극을 이용하는 핀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3개의 핀이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의 핀을 양극에 꽂아줍니다. 오른쪽의 핀은 음극에 꽂아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위한 이 핀을 GPIO 18번에 꽂아주면 라즈베리파이와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양극과 음극을 아는 방법에는 센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드, 이 왼쪽에 그러니까 핀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S와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양극의 경우 S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극의 경우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nd와 파워를 버스 d 로 공급하여 이 DHT11 센서가 동작할 수 있게 정해줍니다자 그러면 이 DHT11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아그 이전에 이 DHT11 모듈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설치해 두어야 하는 파이썬 모듈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모듈인데요. DHT11은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모듈을 설치하여야 조금 수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설치를 끝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명령어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모듈도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해당 센서를 파이썬에서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모듈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import time, import board, import DHT11 모듈을 불러옵니다 대기 시간용, 그리고 데이터 손실용, 그리고 DHT11 동작 모듈을 로드하는데요 이 DHT11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모듈이고 이 time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연 시간을 위한 모듈입니다 이 보드는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이고요 DHT1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송신하기 때문에 이런 모듈들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DHT device라는 변수에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18번 핀을 DHT11로 사용하겠다라는 코드이고요. 이곳에 우리가 사용할 DHT11을, 그리고 사용할 핀번호를 정의해줍니다. 여기에 DHT11을 적어주는 이유는 온스토 센서의 경우 DHT22, DHT11 등 여러 가지의 센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의 이름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변수에 저장을 하고 나면 또 while 문으로 무한반복을 작성해 줍니다. 온도. 섭씨의 온도죠? 여기가 화씨. 언더바 C와 언더바 F로 섭씨와 화씨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DHT 디바이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데이터가 섭씨 데이터이고, 미국에서 쓰는 데이터가 화씨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둘다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DHT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변수이죠. 여기서 온도 데이터만 뽑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섭씨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DHT11 모듈이 섭씨 데이터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때문에 섭씨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수식으로 화씨 데이터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습도에는 DHT11에 습도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템프, 화씨, 섭씨, 그리고 습도, 그리고 포맷 형태로 다음에 데이터를 이 중괄호에 넣어줍니다. 중괄호에 하나씩넣는데이 안에 콜론, 마침표 1F가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데이터의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출력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은 다음과 같이 섭씨 데이터와 화씨 데이터, 습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렴한 센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존재하는 데이터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피에조 센서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GPIO 17번 핀으로 비프음, 삐삐 같은 소리죠? 비프음 소리를 출력하도록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GPIO 18번이 아닌 17번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있는 핀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음극은 마찬가지로 GND에 연결해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GPIO 18번 핀에서 17번 핀으로 변경한 이유는 이렇게 여러가지 핀을 사용해봐야 어떤 핀에다가 꼽아야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 핀인 GPIO 17번 핀도 사용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회로를 연결하고 나면 다음에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17번 핀을 피해조 센서 핀으로 정의합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18번 핀을 넣었을 텐데요. 이번에 사용할 핀은 17번 핀이다 보니 이 버저라는 변수에 우리가 17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전에 우리가 불러온 형태랑 동일하고요. GPIO set warning. 이 코드는 피해조 센서를 가끔가다 이용하다 보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 에러를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해당 에러가 뭔가 동작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면 은 우리는 그 에러를 해결해야겠지만 그 에러가 뭐큰 문제가 아니라 경고 정도의 문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고 문구를 없애겠다 라는 코드를 한줄 추가합니다 나머지 코드는 이전에 봤던 것처럼 setMode bcm 우리가 bcm 형태로 핀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걸 정의를 해주고 gpio setup 우리가 사용할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할 건지 인풋으로 사용할 건지 우리는 이제 비품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정의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아웃풋 17번 핀에 하이 참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이죠 피해조 센서는 참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동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넣는 피해조 센서는 진짜 동작만 하는 코드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음계를 출력하는 피해조 센서를 다뤄볼 건데요. 그것과 살짝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참이라는 데이터만 넣어주고 다른 데이터 펄스폭이나 소리를 출력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넣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 1과 0만을 넣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코드를 넣어주고 비프라는 내용을 출력하고 0.5초간 대기시간을 줍니다. 이 다음에는 수를 줬으면 우리가 LED에서 한 것처럼 f a l s e 도 줘야 합니다. 이 g p i o l o w gpio.high는 이렇게 각각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써봐야 나중에 다른 걸 사용할 때도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봤고요. gpio.output으로 이 내용을 출력하고 n o b e f 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깍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딸깍 딸깍 같은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전력만 준 거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펄스폭 변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PWM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출력처럼 바꾸어 주는 센서 값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 PWM을 이용해서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이 스케일즈라는 것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1, 294, 329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데이터가 이 scales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초음파 수입니다. 해당 초음파를 내보내게 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는 GPIO setup 우리가 출력으로 이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 정의한 다음에 p 변수에다가 GPIO PWM 이게 아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준다 했죠? 네, 이거를 통해서 600으로 펄스 길이를 변환합니다. PWM 파형 길이를 600으로 바꾸게 되면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크게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00으로 넘겨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p.start 50, 피해조 센서에서 음계를 출력하기 위한 기본 코드로 다음에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 다음에 f o r 문을 이용하면 이 s c a l e 아까 8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여기서 for scale in scales를 하게 되면 반복문을 돌 때마다 이 scales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 개씩 넣어서 scale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돌 때마다 이 다음에 있는, 다음에 있는 걸 가져오고 다음에 있는 걸 가져오고 다음에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형태의 구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p change frequency 주파수를 바꾸는 거죠. 여기에 처음에 도 음계를 넣어줍니다. 도 주파수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동작을 했을 때 도라는 소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후 0.5초를 대기한 후에 다음 반복문을 통해서 다음에 주파수를 가져오고요. 이 주파수는 레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0.5초 후에 주파수를 가져와서 레를 출력하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소리가 작긴 했는데 네, 소리가 들리시는 걸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조 센서를 통해서 여러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